아, 그렇네 <웃음> 꼭 성공할 거예요 울리는 건좀 그렇고 어, 좀 아니, 놀라게 보자 놀라 왜냐면 저번에 희승이 형할때 너무 못했어 제이크 형 그런 걸로 안 울어요 아니, 놀려 일단 아, 저희 계획 1단계 일단 오늘 촬영 너무 못 못한 것 같고 이렇게 계속 할 거면 은더 이상의 피드백은 주지 않겠다 그 얘기 다 듣고 나서 제가 제이크 한테 어떤 말을 할 거냐면 형 때문에 저도 혼났잖아요. 이런 소리를 할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좋다. 다 자기를 외면해. 외면하면 물론 혼자 남겠죠? 이제 가고 나서 우리 끼리 케이크 들고 해고딱그 문을 열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 완전 깜짝 놀라겠죠. 이건 진짜 100% 성공. 이건 진짜 100% 성공. 안 되면 어, 이걸 계획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. t h a k you. 이 선우 형이랑 제이크 형, 형이 빨리 꽃장. 어, 누가 했어? 저랑 이렇게 사도가 만든 케이크. 언제 했어? 이거 언제 어, 했어? 저 대충 얘기만 안안안 해. 안 해. 아까 전에. 아까 전에 저그 뭐냐 이거 와이어 매달. 규재가 보되내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.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럼 들통날수 있어서 이거 빨리 가. 제이크씨선우씨 남고 다 나갔어. 몰카져 왜? 어. 지 오케이. 렛고 거짓말! 아, 이 보는 것들 다몰카를 이거 선우라 너무 심각하다고. 제, 아니, 진짜 무슨... 너무 심각하다고. 선우랑 내가 진짜. 제이크 3 0번 맞아? 아, 사과하지. <웃음> 아, 너무 못해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저는 진짜. 아니, 막 화내시는데 내용이 치킨만 먹고 안 먹기로 했는데. <웃음> 그런 짓이 좀 진짜 기하니까 <웃음> 제이크 이거 나랑 선우가 아, 진짜요? 맞다. 네 이거 만들었어요. 이거 구입되어 이거네요. 지느라 이거. 내가 아, 네. 이거 제가 초코칩 이걸로 다. 디자인이 다 우리네. 잘했네. 아, 와, 솔직히 말해서 나도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. 네, 깜짝 놀랐다. 진짜 깜짝 놀주세요 오늘 그리고 안무 할 때도. 그그 일부러 그런 거야. 일부러 어필을. 네. 맞아 네. 일부러 <웃음> 좀 멀들어서 보니까. <다시, 웃음> 일단 다시 맞아, 한번 대박이다. 한번 대박이다. <웃음> <웃음> 진짜 생일 축하송 다시 불러 네. 생일 축하합니다. 할수 멤버들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고마워요